안녕, 댕댕아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야. 우와 나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제작! 제작대님이 만드셨고요 클릭하면은 이맵은 마검탈출입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마검을 찾아서 권력을 취득하세요 양털은 붙을 수 있어요 양털 뭐? 어? 양털 양털 저 녀석들보다 빨리 잡고말거야 내가 빨리 찾서다 죽여버렸어 야앗 불타올나라! 아뜨고 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야 아 이거 마검 아니야? 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야 아 뜨겁기만 아 안돼 그거? 아. 땡뱅씨 <댕댕시> 아, 그럼 그래. 부닭다리마고 말고 다른 거 찾으세요 부닭다리라니아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 앗 아, 뜨거아 뜨거. 이렇게 저은 마검인데 말이야 으으으 뜨거워 하 어? 아무래도 보, 열쇠를 쳤는 것 같지? 뭐야 또 무슨 마검 먹었어요? 아니 아니 마검 안 먹었는데요 그래요? 아, 어, 내보다! 내보다. 여루로 넘어가자 룰루로는 외부예요 오오.. 여기 미론가 본데? 어? 여긴 아무것도 없네 어? 누가 상자를 열었다고? 누구야 누구야? 너냐? 이 핑크머리 녀석! 나 아니야 나 양태 채고 있었어 나다! 아이 <웃음> 녀석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네 블레이즈 가루 이런 거 들고 있고 말이야 어? 나를 죽인다면 요루루 인형을 얻을 수 있지? 아, 절대 죽이면 안 되겠다. 자, 빨리 길을 찾으세요. 어, 찾았다. 어디야? 찾아주지. 여기다. 아 <웃음> 자, 빨리 올라가세요. 자, 요루루님 요로르님 올라가세요. 요루루님이 오늘 점프백 교육이 있겠습니다. 떨어지면은 이 김치 싸대기 맞는 거예요. 아, 아직 아, 아, 안 떨어졌잖아. 냅다 보세요. 아, 냅둬도 지금 떨어집니다. 냅둬.. 냅둬보세요. 떨어지면은 요로님이 르 점프가 진짜 못하거든요? 자, 이프라이팬으로날 밟고 있어? 떨어지네? 진짜 떨어지네? 아, 밀.. 밀.. 밀.. 밀지마! 안 밀었는데? 너무 어렵다. 자, 이런 점프가 또 못하면 어떡해? 자.. 늦게 오는 사람은 이 칼로, 칼로, 칼로, 칼을 던져줄거예요 나무초 안에 오지.. 어? 이누석이.. 아 <웃음> 어, 요루온다 아! 온다. 요루로 화이팅 아이형석이 아까부터 프라이핀 맞을래 너? 야야야야, 저 기다려봐 <웃음> 야, <웃음> 저 녀석... 진짜 저 녀석 봐라? 요루로, 디비 마감 있는데 왜안 먹.. 마감 엄덩 왔다 자, 보자.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뭐야, 요루르 뒤에 숨어있네? 아! <웃음> 자, 문제 1. 댕댕이의 실물은 BTS 멤버중이 사람과 닮았는데요. 누구일까요? 자, 아, 1. 정국. 아. 2. 뷔. 3. 진. 4. 슈가. 요루르님이 여자 멤버로서 댕댕이는 누구 닮은 것 같나요? 아무튼 외모지만 너무 잘생긴거 같아요, 댕댕님은요 <웃음> 야, 누구 닮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야. BTS에서 네. 비주얼 남방을 맡고 계신 비님을 닮지 않았나 어 가봐 가봐 가봐 야, 이 여성들은 매장시키려는 겁니요 진짜 잘생기셨거든요 어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어 아닌거 같아요 <웃음> 댕댕아 니가 널 닮은 사람을 빨 들어가봐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아유, 네가네가네가 개인적으로 맞춰봐. 빨리 들어가 봐. 아, 이건 당연히 귀지. <웃음> 너가 귀가 닮았다는 거야? <웃음> 아, 아닌 거 같다. 그러면은 진인가? 어, 진이요, 에 어, 진이야. 오케이, 가자. 진인데, 빈데? 으나 죽었어. 오케이, 문제희 요루루는 아이돌 멤버 땡땡씨와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는 누구일까요? <웃음> 땡땡씨. 역시 이국주지. 이국주. <웃음> <웃음> 아! 그, 아닌가 보네. 아, 그럼 요루루가 맞추게 해보죠. 아, 봐봐서요. 네. <웃음> 1번. 소개시대 유나. 2번. 블랙핑크, 제니. 3번. 레드벨벳 아이린. 요르로는 저번에 자기 막 유나 닮은 거 같다고 막아저 그런 말안 했는데요? 아내 생각에는 블랙핑크 제니 닮은 네? 이은제니예요 당연히 아이린이지 아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 어딨어 아 이러면 유나밖에 안 남네? 유나는 아니고 아무래도 길이 따로 있는 거 같아 내가 볼땐요르로는장원영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 장원형일 거야 역시 여기 있네 다른 답이 있네요 여기. 아니에요 가장 우답이라고. 장원영. 야길 많네 여기. <웃음> 문제 3 댕댕이가 짝사랑하고 있는 멤버는? 어마마. 일진욱대이 요르루. 3번 단미호. 4번 김미야. 근데 솔직히 제가 녹화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요. 댕댕님이 한 번씩 제가 녹화할 때 저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얼굴이, 붉혔어요. 어... <웃음> 얼굴이 빨개졌는지 알아요? 왜요? 보면 화가 나거든 음, 음. 제가 이 상황의 기회를 삼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죄송하지만 댕댕님 제태이 많이 시거든요 <웃음> 그럼 요루르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요루르다 이거 진짜 피곤하다 아, 아파 내가 볼 때는 주늑대야 어? <웃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주늑대야 어! 정답! 아니 뭐야 둘이 뭐야 뭔 사이야? 어이 알려 하지마 호크. 어, 뭐야? 문제 4. <웃음>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한 이 남자는 1. 엄교한 내 실명 2. 잉여맨 나. 아이와이맨 내 마크 아이디 구독자 103만 명마인크트 유튜버 나. <웃음> 자, 이 중에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님. <웃음> 왜 죽어? 야 마검 쓰지도 않았는데 죽었어 어..모르겠어 뭘까요? 아 이것도 몰라? 당연히 103만 명 마이크로트 유튜버 됐지 아내 생각에는 엄기한 같은데? 어.. 어우! 모두가 정답이네 야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쵸? 누가 만들었는지 알것 같다 그냥 문제 여매 님이됐죠 아닌데요? 삐 다음 스테이지 자 다음 어, 스테이지는 아이아곡갱이를 만드세요 뭐죠? 깜짝 놀랐어 야, <웃음> 야이 댕댕이만 야, 막아먹거든. 댕댕아 네가 파 그거. 맞아, 맞아 야, 파요 파. 내가 이녀석을이 세상에 풀어놓겠어. 빨이 다이아고 게임 만들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루 <몬데> 저거 저, 저, 저 <몬데> 안에 더 있어 야 안에 더 있다고 아야야야야야야 <몬데>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자, 파 아파 아파 아청 아파 야, 파 아파 지금... 야! 야아 야, 야, 파아야 아파 아 야, 팀 맺자? 야, 파야파로 와봐.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아 야마법진야너 야, 없지? 너 공주라고? 너 이런거 어, 없지? 거? 공주? 공주는 는데저 옆에 있는 바퀴벌레한테 뽀뽀하고 와 어디요? <웃음> 아진아 <진짜 싫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그러면은 저 댕댕이라는 바퀴벌레는 어때? 한테 뽀뽀할래? <웃음> 너나안 <난> 되겠다 으아아아아아아 댕댕 이리와봐 아! <웃음> <너는 없잖아>. 아! <웃음> 뭐이 뭐야? 럼잘지 이거 이씨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뒤 뭐야? 뒤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어 이거 뭐아이벌레들이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면 죽는 수래 자아! 지금이야 도망갈라고 지금밖에 없어 너 뭔데 히히히히히! 너 엔딩을 보고싶나? 아 이게 엔딩인 것 같은데 엔딩을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안된다! 자 지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지? 어 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이걸 원하시는거야? 아! 양 한번 떨어봐라! 아 댕댕님! 역시 잘생기시고 역시 음. 이게맨 유튜브의 최고의 멤버. 음, 음, 음, 음. 오케이 통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ike, 어, like 뭐야? <웃음> 야요루루야될 때까지 시켜. 될 때까지 시키자. 음. 아, 되겠다. 이걸 양손에 껴줘야겠다 얘는. 요루루게 와! 요루루 애교는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애어도안 된다고?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오빠라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오빠라고 한번 해보자. 오빠. 오하자, 자. 뭐지? 뭐가 터나는 거지? 어. 서 어, 뭐가 좋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거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뭐든 그걸 저 입에서 나온다면 죽이지 않을까? 그건가? 그르르. 그거하자. 그거. 뭘까요?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귀여속할 때마다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참 피곤하다 난 귀여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채우는데 안고 질려 <웃음> <웃음> 뭐야! 요로 애교를 죽였다? <웃음> 이게 무슨 일? <웃음> <웃음> 해치웠다! <웃음> 해치웠다 가자 글쎄 내애교는 세계 최강 자.. 어, 안 엔딩이네요 안 야.. 여기 바퀴벌레가참 많이 나왔었지 진화다 와 아, 여기 너무 남자 볼병마세 치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지 뭐야 이제해서 <웃음> 말하는건데 너무 재수 없었어 오 따라잡히면 죽는다 어? 야 걷는게 더 빠른데? 저 앞에 있는 저거 뭐야? 왜 음. 아, 저거? 오 움직인다! <웃음> 칙칙뿍뿍 기차가 있는데 저거 이게? 왜 소리 도려있냐 <웃음> 무한혈자 <무언여자>, 기차인다 <귀찮다. 웃음> 온 뭐야? 이차 뭐야? 기거 뭐야? 뭐야? 자 뭐야? 이렇게해이자마거 뭐야? 이이 나왔네요. 재밌었습거다야 이거 뭐야? 이면좋아요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요야이 안녕. 안녕거 <웃음> 와요. <웃음> <웃음> 안녕.